선현무와 한혜진은 연예계 한국에서의 완벽한 커플의 사랑. 한혜진은 화보에서 톱모델답게 군살 하나 없으면서도 복근과 S라인을 자랑하는 눈부신 몸매를 뽐낸다. MBC 나 혼자 산다 등에서 보여준 운동과 달려 트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다. 한예진의 2018 마린 언더웨어 컬렉션 착용 모습은 힐, 라 언더웨어 공식 SNS 및 한예진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선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 혼자 산다 한예진의 란제리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화보 속 한예진은 블랙 란제리를 입고 포즈를 의하고 있다. 특히 한예진은 군살 하나 없는 내신한 몸매를 뽐내며 톱모델다운 자태를 드러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한혜진은 나 혼자 산다 mc 전현무와 공개 열애 중이다. 두 사람의 결별에 나 혼자 산다 제작진도 그동안 무지개 회원으로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던 전현무, 한예진 회원이 이번 주 금요일 8일 방송 출연을 끝으로 휴식기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며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인해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하여 당분간 저해 제작진은 두 회원의 빈자리를 공사급로둘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한여진, 한하이진, 은 추종자들을 공식 자급로 좋은 감정을 덜어놓았다고 인정했다. 이날 한 언론이 전무와 한혜진이 매일 밤 데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전현무와 한혜진 모두 mbc 나는 혼자 살고 있다와 함께 그들의 이상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날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전현무와 한혜진이었다. 결별과 휴식 소식을 전하기 전두 사람의 마지막 모 습이 담긴 방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분위기는 여전했다. 전현무와 한혜진은 다른 때와 다름없이 밝았다. 다만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눈을 마주치는 장면은 없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모든 사람의 이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많은 도전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또한 한혜진에 대해 누군가의 자극제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상태 때문에 모델이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람 들은 나와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죽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지만 모두가 당신에게 맞는 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혜진 소속사 S팀 관계자도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혼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혜진과 전현무는 지난 2월 더 팩트의 단독포, 도로 데이트 장면이 공개되면서 열애를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현재 mbc 나 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 중이다. 전현무와 한혜진은 그동안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 기한 84 이시연 등과 함께 하면서 동료이자 연인은 로토크의 재미를 살리며 재미에 크게 기여했다. 티격태격하는 분위기로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서로를 아, 기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달돼 기분 좋은 설렘을 안겼다. 특히 무지개 회원들 간의 끈끈한 팀워크가 바탕이 돼안방극장에 친근한 웃음을 선사했다. 하지만 전현무와 한혜진의 결별로 나 혼자 산다의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두 사람이 휴식기를 갖고 마음을 추스른 후 향후 프로그램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한때 연인이었던 이들이 전과 같은 분위기로 프로그램에 임할 수는 없을 것이 자명. 하다. 두 사람도 불편하고 이들을 대하는 다른 출연진도눈 치를 봐야 할 테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눈도 이 전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이에 조심스레 두 사람의 나 혼자 산다 하차에 대해 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나 혼자 산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두 사람의 공백으로 인한 걱정도 나온다. 이미 무지개 회원 이시언이 영화 촬영 스케줄로 인해 프로그램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전현무, 한혜진까지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게 돼 면하 혼자 산다의 주요 출연진 중 3명이나까지는 형국이 됐다. 특히 MC 역할을 해온 전현무가 없을 경우 프로그 램 진행이 어찌 될지도 관건이다. 박나래, 기한84 등 남은 출연진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 혼자 산다는 전현무, 한예진, 박나래, 이시연, 기한84 등 주요 출연진의 합이 가장 큰 재미요소인 프로그램이다. 일곱 개 각각의 색깔이 모여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어내는 무지개처럼 홀로 사는 각각의 스타들이 한데 모여 가족 그 이상의 케미를 만들어냈다. 시청자는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의 이런 인간미 넘치는 훈훈한 매력과 재미를 좋아했다. 하지만 전현무 한예진의 결별은 나 혼자 산다인 이에 근간을 흔들만큼 큰 사건이다.